으, 으, 할머니. 으, 아이고. 으, 어떡해요 아이고. 아. 할미 이거. 할머니 괜찮아요? 어차피 정신이 들어요? 네, 내, 내 특제 파스타 레시피. 할머니. 고고 치치원티 전해줘. 부엌에 있을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예이거뭔 소리야? 이게 뭔소리요 갑자기 아니. 이 지금 다내실수요 할머니. 다내 잘못이야. 내가. 내가 실수를 했어. 그려. 내가 잘못한 겨. 아니 무슨, 겨. 아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정신좀 차려봐요. 아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니 여기 병원 할머니. 없어요? 아니 설마. 여기 병원 없는 것 같던데. 마멜할미 죽은 겨? 무뭔소리야이숨좀 응? 쉬어봐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말을 좀 해봐요. 아니 어떻게 된거예요 아니 진짜 아무 말이 없고어직 간디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119에라도 빨리 신고를 해봐요 누구 핸드폰 없어? 근데 그, 마을 회관에게 전화 통화 안되는데? 마을 회관에 통화 있다면서요 마을 회관에 응. 전화 있다면서 그래요 그강생이 가가지고 일단 육지 쪽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 빨리 내가, 가서 저기 내가, 전화 좀 형님. 때리고 오라고 이, 내가 먼저 그 전화 하고 있을게요 아 이게 뭔 일이오 아니 일이야. 이게 아니 할거니 뭐 아니 마메이씨가 자기 실수라고 하는데 마메이씨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오 뭔 소리에요 절대 여기 가게에다가 이렇게 불을 낼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월마나그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디 아이고 이거 어찌 칸디야 마메 할미는 음식할때도 불을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니까 말이오 아이고 이거 어찌 칸디야 아니 뭔 소리 어떻게 된거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필시 저 마녀짓이 틀림없어 뭔 소리에요 무슨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게요. 음. 그렇지 않으면 가 이런 요 불이 나이요가 있겠죠. 마멜랄미는 끝까지 치치씨 챙겼는데 뭔 소리예요. 그랬으면 치치씨가 그랬으면 마멜랄미가 치치씨를 챙겼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불이 왜 나냐 이거요. 불이 난 이유가 없잖아요. 마멜랄미가 본인 실수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디. 아니 할미가 그런 적은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음. 그니까 말이요. 음, 작은 부이씨 하나 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일단 이거 맘을 할미를 아, 할좀 옮기긴 해야될거니 리박이 자네가 일단 좀 들어봐봐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양아 맘에 할머니가 말한 광제 레시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럴까? 돌아가고 리박이 자네는 일단 나랑 옮겨가지고 회관에 서 놓자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 마을에 간좀 가요 그 관광객들은 그 들어가요 위험머니께 예예 둘다 돕고야죠 맘의 할미가 일단 너는 일단, 음, 마을에 간다 놓자고 거기에 있는 레시피라 그랬지? 어 했지? 뭐야? 어? 뭐야? 엥? 이거! 야가 위험해 얼른 나와 아, 연기가 너무 가득해가고 여기 서랍을 뒤져되는데 야가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알았어 어떡해 오늘의 운세엔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야 아니 대체 특제 파스다 그게 어디 있는겨? 아, 나 우리 저쪽 끄고 있을게. 뭐다? 아, 어우 연기 너무 가득하다. 어 나가야 죽었다.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얘들아 어... 근데 이거 봐봐. 뭔데 나왔을 기 야자. 어우 연기가. 야 저기 안에. 음. 응. 아니야 일단 가자 우리. 그래. 어. 마멜 할머니는 왜 치치씨한테 레시피를 전해달라 하신 걸까? 그럼, 글쎄 보면은 할머니가 치치씨를 딸처럼 챙겨주신 거는 같은데 근데 그나마 제일 잘 챙겨주신 분이 마멜 할머니이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보를 전냐야 나는 못혀 양아 어, 나도 도저히 말못하겠는지 혹시 니가 치치씨한테 대신 전해줄 수 있어? 그래, 얘기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 고맙다. 아나 말하다가 말 못할 것 같다. 아니 근데 내생각이고 논리박시가 아, 그런 거 같은데? 아이럴줄 알았으면 어째 사먹을 걸 그랬나 봐. 그러게. 아, 그 논리박시 가게에 있었잖아, 약이. 근데 그렇다기엔 논리박시가 너무 대놓고 아 너무 대놓고 저기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럴 아. 리가 없는데. 치치씨 어디 계실려나 치치씨 치치씨 치치씨 치치씨 여기 위에가 집인가? 이거 같은데? 됐나? 어! 치치씨! 예! 어... 고구마 어, 아, 어, 뭐뭐 있었지? 굿리브니 월끔백! 하우와스 요일 껑꽑? 투데이? 어 치치씨... 밑에서... 예? Yeah? 안좋은일이 있었어요 어, 안좋은일? 왓... 안좋은일? 배드소식... o 음, yes. 어, 마멜 할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Oh, Mama Granny. Oh, what is this? 마멜 할머니 레시피인데. Oh yes. 마멜 할머니네 파스타 가게에 불이 났어요. Oh no.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쓰러지긴 하셨는데. Yes. <웃음> 어? 예, 지금 마을 회관에 <웃음> 옮겨두긴 했는데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그 아까 임강생씨 말로는 치치씨가 그 연고같은거 네잘 만드신다는데 뭔가 처치하실 수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마을회관으로 가실래요? 요기 고기 와슈이 치치씨 고기 왔는디 원래처럼 창고에 두면 돼유 예스 도와주세요 이이셨군요사 음, 아니 빼리 빼리 감사해요. 아니 근데 강생씨 이 신고는 했어요? 예, 전화했슈 뭐래요? 언제 온대요? 뭐 오늘은 배가 없어서 내일 일찍이나 보내 준다고 하는데유. 예? 아니, 그러면은 마미 할머니 상태는 어떤데요? 돌아가셨어요? 어? 오나. 마. 어. Why am I cry. 예. 돌아가셨슈. 아 마이 갓그러아서 말인디 곧 장례식을 할것 같은디 치치씨 그 마을 양반들 없는 시간에 따로 불러줄 테니께 와서 인사라도 혹가유 어. 할미가 치치씨를 아꼈자녀 그러게요 음. 미? 괜찮아요? l really? 리 가긴 음. 가야지 뭐 오케이 okay. 고마워요. 이 예. 너무... <웃음> 아이고 참 좋아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대화실 동안. 치치씨 나는 우선 그 고기 넣어두고 나올게요. <웃음> yes. Thank you. <웃음> 언니 나도 마음이 아프서 들어가자. 나는 봐요. 마음이 아파서 오늘 고기 못 먹겠어. 오늘 금식해야겠어. 나도 오늘은 입맛이 없어갖고 아밥이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웃음> 일이야 <웃음> 아또니 이게 무슨 일이냐? 놀러와갖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아 진짜. 너는 발음 좀 괜찮아? 아따.. 놀래갖고 아픈 것도 잊은 것 같아요 너도 안고 너도 아휴 오늘 불 끄느라 고생했을던디아 그래 다들 고생했다 야가네가 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 에휴 어, 나 아까 불구덩이 들어왔고 마멜씨도 구애 오고 티티씨한테 그것도 몰래 전해주고 니께 야가 너는 괜찮아? 우리 구그 일린데 없어? 응? 아 괜찮은 거 같애 아휴 어떡하냐 이거를 아니 그럼 너희네는 여기서 언제 나갈거야? 우리는 내일 나가는게 일정 끝이요 아 그래? 내일 배가 오기는 해? 응 내일 음. 같이 오지 않을까? 아침에? 아휴 뭐해 아니 뭐... 할머니네 그 색깔 변하는 파스타인가 뭔가 그거 먹어볼라 그랬는데 그치? 그러게 그거 꼭 먹고 싶었는데 그니까 러 나도 엄청 궁금했는데 그거는 뭐여? 음? 할머니가 그 색깔 변하는 파스타인가 뭔가 그게 있대 그래서 그거가 응? 어. 고기 구워요 바베큐 좀 오세요 난... 고기? <웃음> 맛있겠다 <웃음> 어, 슬픈 것도 배불러야 돼 유가이스 꽃이 아, 난... 좋아 하다아단이 너무 많아 관광객 분 메뉴는 고기가 들어간 꽃이에요 팔로미 밥이라도 든든히 먹자 그러자 음, 근데 얘들아 너네 아까 안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새끼도 배불러야 할수 있단게 어 그..그래 그, 그럴 수 있지 응 눈물 젖은 고기꽃치네 아휴. 어, 잠시 3분? 3분도 안된것 같은데? 우와! 와 와! <웃음> 와 냄새.. 냄새 좋다 <웃음> Wait for a second 나 예전에 언더 사우스 피그 하우스에서 유학해요. 아, 아, 언더 사우스 피그 스 Yeah, y e s h 유아 유학생. So, yes. Wow. So, 고기 잘 구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응 uh -huh. 오케이. 고기 꼬치로 만들면 더 맛있어요. 근데 왜 꼬치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이거 두 개밖에 안 올라가요. 아아또가터지 석판 예예 yeah. 오케이 yes. 어, okay. 고기가 크다 오노노릇예 yeah. 와우 아, 와 와우. 와우. Uh. 와우 와우 와우 먹어 와우 어와 이따 이따 이따, 이따 구쳐 먹고 이따 먹을래 그래 일을 뛸수록 많이 먹어야 돼요 예예라이이 라인 라인 많이 뭐, 먹고 힘 뭐, 내야 해요 오케이 오케이 무지마 얘들아 잘 먹으면서 우니까 웃기단 말이야 <웃음> 어디 먹어 <웃음> 다 구워지면 나 먼저 먹을게 이번엔 그래 사이 좋다 어 저는 약간 돌이켜 주세요 오레오아하나다 yeah. 응. 아니야 왜 언니꺼 가져가 어, 싸우지마 나그또 가져갔어 <웃음> 고마워 에이 고참 정말 착착하고만 스트씨도 아휴 나안좋어요 아, yeah? 부르게요 아, 나약 나 만들어요 그리고 아, 아? 할머니 어나~ oh, no. 약 소용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아휴~ 내 약이 맞는 건또 아닐 테니까~ 아, 기운이 없어서 입맛이 없네요~ 응~ 저도요, T T 씨~ 그러니까 나무는도 <웃음> 쳐주세요~ 응~ 음. <그럼> 내가 다무가면 <웃음> <먹으면 웃음> 되니~ 아니, 나 하나만 더 먹고 싶어~ 어~ 그어요 그래. 여기 있어요~? 아니야, 언니꺼 하나만 나 잠도 잘 안오고 갔는네 나도 정말 그럴까? 하나 더 있어요, 누구 드실? 아, 저 쟤네 줘요 네양그이 네. 줘요, 양이가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유 그래 고마워, 이따 먹을게 오늘은 양이가 코고라도 푹찰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뭔 소리야! 너네가 고랐다고! 너네 어제 그냥 천둥 쳐서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어? 우가 이해해 주자 <웃음> 아유 <웃음> 정말 아유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 Good night 치치 씨예 어, yeah? I'm 궁금한 거 가지고 있다 Oh okay you